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네, 이것만 하면 코클링하고 똑같죠? 그렇죠. 네. 사실 실리콘으로 코클링을 이렇게 하면 음. 자극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음. 옥을 안 넣기 때문에 이게 하나 마당 같아요. 이게 크기가 네. 네. 뭐 훨씬 더 옥이 음. 이게 그 음. 성질이 단단하니까 이것만 이렇게 생긴 거그 일제 뭐 있어요 이거, 이거. 여기 생거 어, 비슷한 거본거 같아요 아, 예, 코에다 꽂아갖고 뭐 코구리를 내보고 네네네 네네네 이요네무 쓸데 없어요.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이 네네네 게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음, 음. 그러면 이제 음.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. 음, 음. 끼는 것도 이렇게 대각 때문에 이렇게 음. 걸고, 그래서 쏙 밀어 넣으면 이렇게 쏙 이게 이게 이렇게 싹 밀어 넣어야 되는구나. 음. 예 이렇게 끼워서 싹 이걸 이렇게 밀어 넣는. 음. 그러니까 그고 그냥, 그냥 가슴이 시원해진다고. 이게 어,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이걸 딱 끼우니까 코가 시려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. 음. 예, 음. 평생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, 이 사람이. 갑자기 옷 벗고 밖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래요. 그런... 이게 코이속 엄청... 숨이 들어가서 시원은 한데 밖에 못 나가겠대요. 이게 이게 코가 실이 돼요. 한 번도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어, 뭐 코에 문제가 있어서 코골이 무홉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코클리 또 음, 여기 코면 코로 음. 호흡을 증진시켜주는 준다고 하는 기구들이 많아요. 음. 아, 어, 이렇게, 파이프 형태로 된 거, 음. 컵두 개, 여기다가 음. 꽂는 거 있잖아요. 예, 예, 아, 예, 예, 예 맞아 그거는 이제, 그, 사이즈가 적용화되어 있으니까. 그내코 그렇죠. 사이즈하고 잘 맞지 않으면. 음. 쑥 빠지고. 빠지거나 아프거나. 음. 음. 딱 맞는 경우가. 별로 없죠. 그리고 그렇죠. 이코 구멍이 동그랗지 않아요. 그렇죠.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네. 네.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어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에. 그래서 코 안에서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. 그거를 안 되고 또 음. 하나는 코가 이렇게 사다리꼴이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여기 꽂았는데 자다 보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아, 빠져 버리거든요. 대부분이 그럼 여기 넓으니까 쑥 빠져. 버요 자다 보면 없어요. 뭐 이런 얘기거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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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힘이 상당히 세요. 그래서 어. 아파요. 아. 그리고 미끄러져서 네. 빠져요. 코에다 넣는 것 대부분의 문제가 빠진다는. 왜냐하면 거. 여기가 점막이고, 응. 또 미끄러져요. 이렇게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 분비물들이 정, 거기 있으니까. 네, 또 생긴 것도 사다리꼴이고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 작... <목소리>